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TPR Total Physical Response 전신반응 교수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otal Physical Response 전신반응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반영 교수법은 영어교육을 하시는 교사들이나 또 자모님들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교사분들은 영어시간에 TPR 교수법을 많이 적용하셔서 어린이들에게 문장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고요 TPR은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리키는 또 보캐브러를 가리키는 그런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도구가 그 어린이들에게 단어를 계속 인풋하는 그런 곳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 피, 피스컬 무브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을 가해서 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그 여기를 보면 퍼스트 랭귀지 라고 나와 있고 제가 맨 마지막에 비디오를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적으로 영국의 아이들이나든지 미국의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에게 이 피스칼 랭귀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단어를 가리키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런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 그러니까 영어가 자기네 모국어인 아이들에게도 TPR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 같이 아시아권에 있는 그 영어가 세컨딩기지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꼭 필요한 교수법 중의 하나 하나입니다. 다른 meaning in the teaching 이렇게 나왔죠. Uh, stand for the total physical response and is is a way of the teaching language that used both verbal communication.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Verbal communication과 그 다음에 그 physical 바디가 움직이죠. 바디 무브먼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머블 커뮤니케이션을 이 과정으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바디 무브먼트를 하면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초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닉을 이것을 개발하거나 발달시키 신분은 제임스 아쉬얼 닥터 교수님이시고요. 이게 이제 천 970년도에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재직하신 교수님이 개발 하신 거네요. 재밌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쉽고, 아이들이 memorable. 기억하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it is good tool for the building vocabulary.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vocabulary를 계속 그 자기의 언어로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학생들은 이거가 이제 하면서 액션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언어를 이게 커넥트하고이컨택트를 이제 미닝을 이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 언더스탠드 더 타겟 랭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 언어를 굉장히 이이 이 TPR을 이용해서 하면 그 단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와이드공 오브 더 tp야 그런데 여기는 l 이 뭐냐면 애들이 일단은 스트레스가 적어져요 스트레스 프리 어프로치라고 여기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좀 적게 하면서 오랫동안 롱텀으로 영어를 배울 때 도와주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그다음에 can b 리 캔비 유스 to teach the vocabulary connected action 그렇게됐고요 그럼 classroom direction and storytelling 이렇게 나온 것처럼요 여기서도 보시면 connected action classroom direction and the storytelli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액션을 통해서 이그 언어를 이기, 이해하고 인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principle of the TPR이 뭐냐, 라는 것들을 말 하는데, 1번 같은 경우에, developed understanding of the new language before speaking.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 언어, new language를 배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student s can be remain silent. 걔네들은 맨 처음에는 조용히 침묵을 하고 듣기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umber 2. Moving the body, h a v e t a n g u a e t e n t i o n 그래가지고 액션을 많이 취하면 이 두뇌에도 어 영향을 줘서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 d y 지뭐 무브먼트 이런 걸 하는 겁니다. Imperative are used to direct students. 학생들에게 지시어를 써요. 여기서는 명령을 쓰고 지시어를 쓰는데 이것들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observing and then performing action are both beneficial 그런데 애들이 이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퍼포밍 액션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두개다 서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주는 것들이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fixed routine on a half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걸 이, 이게 이제 그 맨 마지막에 4 단계에 전부 도 오더라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그 코너에 속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할거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믹서 커맨드 엔덴 애드 뉴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계속하다가 새로운 방법을 가미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왜냐면은 그 재밌게 하거나 새로움을 주려면 맨날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3번과 4번에 가면 steps 3 4에 가면 그 행동을 막 랜덤하게 막 바꿔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다음 7. spoken language should be the p r e f e r r e d to the written form. 그래서 이 말을 할때 어 구어체를 말하는 게더 아이들에게 좋다 그 다음에 student will speak when they are ready 그래서 학생들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을 하는 거죠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TPR의 프린 i n 이고요 TPR은 학습자가 단어를 맨 처음에 들어요 그다음에 몸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걸 보완는 방법이고요 어린이들은 이렇게 언어를 배울 때 여기는 이제 목어를 배울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어를 배울 때 말하기 에 앞서 주로 듣게 집중하고요. 언니들의 반응 순서가 여기 보시면 listen, 그다음에 watch, 그다음에 imitate 따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순서는 비주얼 u a l 먼저 봅니다. 그다음 a u d i t 말을 꼭 해야 돼요.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키네스틱 또 그러고 또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 이 머리에서 기억을 해주지 않습니다. 듣기 대한 반응은 특정 단어 문장을 들었을 때 손뻗기 잡기 움직이 쳐다보기 등 다양한 신체적 운동을 하게 돼요 TPR 교습할 때 아이들은 꼭 따라할 수 있게끔 지도하셔야 합니다 이 TPR 교습법의 주의사항은 명령어 그다음에 지시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걸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했으면 아이가 한번 해 주고요 그다음에 순서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게 TPR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스텝 e p 1, 2, 3, 4가 있는데요. 그 1, 2, 3, 4가 어떠한 order, 그러니까 순서로 이걸 하는지 도식화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도식화된 그림을 보고 맨 마지막에, 어, 이거를 진짜로 연구가이들이 하는 그런 비디오를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비디오가 좋으셨다면 여러분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저희 영어미술 지도자는 과정은 브랜디드 러닝과 온라인 수업과 화상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다음 번에 더 좋은 비디오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 연관 비디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